What's up, everybody! 자, 여러분들, 진짜 뭐 우연치 않게 제가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이제 코리안 아리스트를 할때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아, 아, 아, 이 분은 아. 정말 제가 제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아. 좋아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그런 분인데, believe it or not, 바로 <웃음> 시에르 신곡 포스터비 나왔습니다. 와우 wow, 진짜 뭐 CL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좀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오랫동안 아티스트 활동을 하신 분인데 그렇죠. 사실 옛 걸그룹 투애니언 예, 멤버였다가 음. 또 미국으로 혼자 넘어가서 미국 활동도 하시고 이번에는 좀 한국 활동을 네. 좀더 다시 해보시려고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너무나 많이 기대되는 정말 뭐 션이 맨날 입아프게 얘기하는 네. 너무나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어. 이 순간을 기다려왔고 정말 기대가 되는데 바로 한 포스터 t l 의포스트 o d r o Hamburg, h o n g k o o n h o h o n o n g Hong k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k o n n g Kong, h 좀 매거진 영상 같다. 어, <목소리> 그어게야나 <대박. 목소리> 아, 소름 돋고 있어요. Wow 진짜 잠깐 멈췄는데 와우. 일단은 뭐 길이 감을봤을때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진짜 음. 랩이 좀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어. 뭔가 정말 기본기 어. 탄탄하고 어. 그루브 쩔고 어. 그리고 보이스톤 어. 완전 딱 잡혀있고 최고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뭐 기존에 뭐 여러 요즘에는 피메일 아티스트 피메일 힙합하는 아티스트들도 뭐 랩을 굉장히 잘하지만 네. 뭔가 c l m 의 랩은 진짜 뭔가 음. 뭔가 진짜 힙합의 진짜 기초적인 힙합 랩을 어, 보여주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비트도 어. 되게 원초적인 그런 어. 가운드가 나오고 있고 어. 가사는 일단 이분이 이제 홀로 아.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다시 할때 뭔가 음. 그포부들 아.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음.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진짜 랩도 저희가 기준이 씨 말했듯이 굉장히 기초적이면서 메이지카데 진짜 랩 같이 들리는 힙합 같이 들리는 음. 그런 랩을 선보이면서 전 누, 숨은 내용 숨은 의미조차도 네네. 진짜 그 랩의 기초적인 내용 있잖아요. 진짜 포브, 스웩. 이렇게 엄청 같아요. 막 어려운 단어를 음. 쓰는 것도 아닌데 음. 뭔가 그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어. 그런 가사였어요. 난 감히 얘기하지만 여성 카니웨스트 같아요. 카니웨스트. <웃음> <웃음> 어, 뭐 그렇게 아, 얘기할 수도 있고. 의상도 약간 <웃음>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가지고 음, 패딩이나 이런 거. 음, 뭐 그럴, 수, 어, 그럴 수도 있죠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카니웨스트 예상바뀐데 아무튼. 했죠? <웃음> 네. 했죠 오케이. l e it. a i <웃음> 아 이제스 커밍 세이 투마 페이스. 약간 댄스 파트인가 봐요. Right. 와우. 오, 되게 와일드하고 음. 뭔가 그 스눕독의 노래도 어. 생각나는 듯한 이 신스 사운드가. 음. 그 띵. 음. <웃음> <웃음> 맞아 그거. 어, 그런 느낌. Damn. 와우. 그냥 짧고 강렬하다. 왕의 음. 귀환인가? 여왕님의. 와우. 제 오늘 세리 포스트 듣고 왔었어요. 역시 아... 항상 CL의 컴백은 저의 이제 실망을 주지 음. 않는 그런 컴백인데 음. 전에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음. 컴백을 하셨잖아요. 아, 솔로로 어. YG를 나가고 어, 나서. 그래요. 그때는 굉장히 좀 멜로디칸 음. 그런 노래들을 위주로 나왔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진짜 뭔가 하나 터트리실 것 맞아요. 같은 그런 포부가 딱 느껴지는 곡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이 의도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앨범에 한 여섯 곡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음. 그 전에 이런 느낌이에요. 야, 이게 랩이야 이 새끼들아. 음. 새끼들아. <웃음> 내가 이번 여섯 곡에서 진짜 힙합이 뭔지 보여줄게. 아 진짜 근데 어. 확실히 정말 그 미국 힙합 맞아요. 그런 느낌이 엄청 많이 묻어 있는 음. 그런 노래였고 야. 멋있었습니다. 진짜 굴비했고 아, 진짜 사실. 아, 지금 막 극찬하고 있지만 진짜 뭐 요즘에는 너무나 다양한 랩스킬들도 나오고 음흠. 다양한 느낌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이런 기초적인 랩들 네. 있잖아요 뭐 빠르기도 뭐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루비하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박자감에서 진짜 붕붕 네. 붕 이렇게 타는 랩이 진짜 멋있는데 그거를 진짜 잘 구사하는 피메일 아티스트는 저는 단언컨대 CL라고 네. 말할 수있어요 CL 있습니다. 진짜 랩차예요 어,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좋아했지만 음. 보컬도 보컬이지만 역시 CL의 랩은 진짜 매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YG에 이제는 소속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네. 뭐그 옛날에 그런 힙합적인 느낌도 좀 나서 향수도 좀 불러일으켜서 음. 앞으로 이제 나올 이제 앨범 곡들이 너무나 기대되는 그런 포부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아 앨범 나오면 바로 가서 저는 바로 다 들을 겁니다. 오케이 진짜 오늘 셀의 포스트업 들으면서 진짜 CL 팬들한테는 정말 기대가 되는 영상이었고 이분처럼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CL 팬이지만 힙합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힙합에 대한 그런 다시 한번 욕구 들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영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 재밌게 봤을 거기 때문에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Yo,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a an l a r m i n please.까지 해주시면 저희도 이제 조금 초심 잡아서 브이로그도 해볼 거고, 네. 뮤직 비디오도 해볼 거고,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낼 거니까 네. 그때까지 s 테이 y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Alright,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t o t h e l action.